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오늘 그 오전에 그 유튜버 BMT 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더 마르스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길래 그 디스코드 방을 이제 들어와 보니 이와 같은 글이 있네요. 자, 12월 7일 날그밤어 10시 6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 번역기로 돌려서 좀 보죠. 자, 더마르을 케빈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는 사기를 당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어, 발생한 일이다. 자,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는 토큰의 추가 상장을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CEX 거래소의 직원 3명과 논의를 하고 있었다. 어, 타 협력사와의 교차 확인은 물론 공식 검증 시스템과 공식 이메일 도메인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까지도 취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게 있었죠 바이낸스는 어 여기에 이제 트위터 계정이나 뭐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골뱅이를 집어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그이 관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주는 뭐 이런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러한 것을 이제 그뭐 검증 조치를 취했음 했지만 뭐 직원으로 알았다. 자, 그들은 모두 합법이었고 세 사람 모두 거래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 현재 거래소와 관련하여 상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를 철저히 보고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연말 전에 2022년도 그 2023년이 다가오기 전에 추가 상장을 어, 진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우리 토큰에 대한 또 다른 그 리스팅을 하고 싶었고 자금 이체를 서둘러서 서둘렀던 게 그것이 하나의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그어 이번 그 발생으로부터 2천만 개 MRST 토큰이 전송되었다. 자 이들이 자그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어 하는 조건으로 코인을 보통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L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 비코인이 상장될 때, 뭐, 이제, 다른 여러 코인들을 이제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게 좀 코인을 주는 게 해당 거래소에서 이제 이익을, 어, 이제, 그, 추가하기 위해서 또 장난질을 하는 경우들도 또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건 별로 안 좋은데, 어찌됐건 뭐, 2천만 개의 MRST를 요구 조건으로 보내줬는데, 이것이 어저께 밤 9시, 이제, 아, UTC 기준으로 보면 오후, 한국 시간 오후 7시 경에, 어, OKX의 DEX를 통해가지고 2천만 개가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그, 마르스가 상장이 될 때, 어, 전체 유통되는 양은 1100만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 프리셀 ICO를 통해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또는 이제 그 채굴을 통해서 어, 하셨던 분들의 총 합이 1,100만 개가 유통이 되는 거였는데 일시적으로 어저께 7시에 던져진 2,000만 개니까 3,100만 개가 어, 풀려진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MRST와 u s t c 간의 대량 수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OKX와 이제 파트너의 도움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현재 2천만 개가 이제 전송된 값에 대해서는 모두 그 재단에서 모두 회수를 했고, USDC 가격으로는 약 35만 달러 정도가 소진이 되었다.라고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 네, 공지 글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어, 참 안타깝네요. 이, 그, 더 마리스는, 어, 확실히 이제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고, 일단 그, 어, 이제 두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 잘 해오다가, 어, 이제 너무 서두른 마음에 이렇게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현재 그 OKX 거래소의 이 가치를 현재 좀 보면, 요거 시간으로 좀 볼까요 시간으로 보면 어저께 19시 이때죠 이때에 보면 0.05달러 정도로 가다가 이때까지 0.02868달러까지도 폭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어 다시 회수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조금 정상 궤도로까지는 조금 올려놓긴 했는데 어 기존 그래도 0.0 어 이제 목표하는 이 원래 흘러오던 가격 대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많은 어,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프가 요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군요 네어찌됐건이러한 공지가 있었다는 것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